누런 할로겐을 보고 있으면 요즘 트렌드와는 많이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이트색 하나만으로도 차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 말이죠 준비한 제품은 브라뷰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한국 자동차 튜닝협회에서 사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당연히 검사 통과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광량이 아닌 누런 할로겐에서 LED로 바꾸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튜닝입니다 색과 함께 확연한 광량 차이를 원하신다면 순정을 추천드리고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더스트캡을 열어 기존 할로겐 벌브를 탈거합니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탈거할 수 있습니다 고초노 규격은 H7과는 다르게 별도 브라켓이 필요없어 장착하는데 조금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LED를 장착합니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잘 작동하네요 누런 할로겐에서 LED로 바뀌니 차의 인상이 확 바뀌었습니다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을 조절합니다 많이 내려가 있었네요 조사각 조절은 현행법상 정해진 각도를 준수해 작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증에 사전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QR코드를 통해 등록 절차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색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런 아이템입니다 저렴한